2021년 수학 능력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까 옷 두껍게 입으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실력 발휘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험생 현 누나들 대만나세요 그럼 지금까지 N.I.P.N이었습니다 아, 안녕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